안녕하세요.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. 연말연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일이 참 많죠? 직접 그린 카드에 마음을 담아보내면 더욱 더 훈훈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. 카드나 간단한 그림에 사용하면 좋을 소나무 다섯 개를 그려봅니다. 아주 간단한 그림이라서 누구라도 해보시면 성공할 만한 그림이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. 먼저 가장 흔한 소나무 모양을 표현해 볼 건데 삐쭉삐죽한 특성을 잘 살려주면 좋습니다 이런 소나무는 많이들 그려보셨죠? 다음은 삐쭉삐쭉한 모양의 나무입니다. 나뭇가지를 위로 올려주면 멋진 소나무 느낌이 듭니다. 먼저 긴 나무 기둥을 그려주고 가지를 묘사하면서 그려줍니다. 진한 녹색을 선택하면 신선한 느낌의 소나무를 그릴 수 있죠. 세번째 나무는 시원한 느낌으로 그려볼겁니다 차가운 남색을 이용해서 넓은 면으로 나무를 표현해 줍니다 나무의 끝부분의 표현을 잘 보면 소나무의 비죽비죽한 느낌이 잘 살아있죠 물기가 있을 때지은 색감이나 번지는 느낌을 주면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소나무는 발랄한 느낌으로 그려볼까 합니다. 연두색과 녹색을 바탕으로 소나무를 표현합니다. 먼저 연두색 느낌으로 나무를 표현한 후 칠한 부분이 다 마르면 진한 색으로 나무의 깊이감을 더해서 더 칠해주면 됩니다. 마지막 나무는 좀 독특한 느낌으로 표현해 볼 건데 녹색과 남색을 적절하게 그려준 후 마른 다음에 작은 터치로 가지를 아기자기하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신비한 나무 같아 보이죠?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에 사용하면 정말 좋을 소나무 다섯 고루를 그려봤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